생일 끝자리에 좋은 숫자들 깡충깡충 토끼에 보면 1,2,3,4,5,6,7,8,9,10까지 중에 그 숫자가 가진 기운들이 있단 말이야 수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그리고 개미는 자체가 나무의 기운을 많이 띈다, 목의 기운을 많이 띈다 그래 나무를 다듬는 게뭐야 금이야 그래서 이제 금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는 4, 4. 그 다음에 9사랑 9가 왜 좋은 거예요? 따라따라, 아, 밝은 다라 아, 워라신당의 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언제 쪽 노래? <웃음> <웃음> 내가 워라니까 셀러무 불러야 되나? 셀러무. <웃음> 오늘은 음. 선생님 매번 연예인만 보셔가지고. 음. 일반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 봤어. 요 일반 아이템? 사주에 이제 숫자들이 쭉 있잖아요. 음. 내 생일 끝자리에 좋은 숫자들. 숫자 하나만 가지면 광범위해 왜냐면 하그 사람이 송씨도 있고 뭐 조상줄도 있을 거고 우린 영점 신점을 보잖아. 네네네. 그런 건 있어. 1, 2, 3, 4, 5, 6, 7, 8 90가지 중에 그 숫자가 가진 기운들이 있단 말이야. 수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그런 걸 조금 대립해서 볼 수는 있지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또 이제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깡충깡충 토끼에 보면은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니까 좋은 것부터 먼저 갈게. 개미 년의 개는 조금 이슬비가 촉촉한 그런 기운이 있어. 그리고 개미 년 자체가 나무의 기운을 많이 띈다 그래서 이제 개와 묘가 만났기 때문에 나무가 물을 자,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물은 물어 잘하지. 잘. 나무를 다듬는 게 뭐야? 아, 금이야 깎는 것도 칼이고 도끼를 쓴다든지 다듬는 게 금이야. 그래서 이제 금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는 내가 두개 뽑아 줄게. 4, 4. 그다음에 9. 4랑 9가 왜 좋은 거예요? 이제 내가 4랑 9가 금의 기운이 들었다 그랬잖아. 네네. 그러니까 계면에는 틱의 목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만났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해. 금의 기운을 가진 여기 생일 4, 9 이렇게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다듬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음... 자기를 이렇게 견고하게 다듬고 이렇게 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무슨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네. 뭐를 시작하다든지 여기 도약을 위한 좀 다듬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문이 나쁘지 않다. 왜냐? 이 운의 기운과 자기가 가진 그 수의 기운이 이렇게 오행이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 건강, 뭐 빛날 일이 이렇게 보여. 어... 뭐 원성을 다듬거나 하면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 다듬고 하는 거잖아. 어... 여기 끝자리 사구. 요렇게가 좋을 것 같고. 그 생의 끝자리에 그걸 가지신 분들은 뭐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사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많이 치다 보면 부러질 수 있어. 너무 준비를 과다하게 한다. 그러면 탈이 날수 있다. 조심해야 될 음. 것도? 조금 하고... 조심해야 될 숫자는 1하고 6. 1하고 6이 조금 수의 기운을 가졌다. 그래서 개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묘도 이제 나무의 기운을 가졌는데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나무가 썩거나 물에 둥둥 떠거나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빼곡하다 그래 어~ 그래서 자기가 좀 아나무인이 될수 있다 자기 말발을 세우다가 구절를탈 수가 있다. 어, 나무를 많이 세운다는 게 자기가 일을 너무 많이 벌리고 뭐 이런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지나치면 은 네. 진짜 이불킥 할 수가 있다. 본인이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은다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너무 좋은 기운을 가졌다 해서 그 좋은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고 너무 기고망장하면 그게 망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봐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기 맨홀이 뚜껑이 열렸어. 그러면 아는 사람은 돌아갈 것이요. 어, 모르는 사람은 빠질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 1하고 6 들어가신 분들 네. 너무 이렇게 나무 기운이 많은 해에 표면 위에 드러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어 그냥 쉽게 얘기할게. 만약에 보신탕이라고 치자. 네. 근데 오히려 그게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간이 이렇게 해독을 못 시키고 못 받아들여서 간이 가부하 걸려서 건강을 해친다고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오행이 맞아야 되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가서 좀 채우고. 만약에 이런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기운을 가진 숫자를, 부족한 숫자를 내 전화번호에 넣는다든지, 아, 어, 차번호반에 적용을 한다든지, 오.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유화를 시킬 수 있다. 오, 응. 신기하네요, 그 부분. 뭐, 응. 선생님은 끝자리가 뭐예요? 나는 오야보. 오예 응. 오늘은 여기 없어. 여기 어, 어, 어. 나는 날 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게 나의 임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완수할 거야. 그리고 여기 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긴 해. 이런 기운이 다들 가지고는 있어. 근데 더 세세한 거는 여기, 여기 어디 전화번호 뜨지? 네네. 어, 오라신당으로 음, 상담 문의하시면 도움을 또 드릴 수도 있어요.